반갑습니다. 초롱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낮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소장님 어, 부산이 이제 전체가 다 조정으로 묶였지 않습니까? 어, 근데 계약을 어, 조정으로 묶이기 전에 계약서를 썼고 어, 그리고 어, 자금도 송금을 했고 다 증명이 되는데 어, 잔금치기 전에 조정으로 묶여버렸어요. 어, 이럴 경우에 어, 다른 거는 취득세 주택 수나 뭐 양도세 중과 안되고 뭐 이런 거는 다그 비규제지역 계약 당시를 따르는 걸다 알겠는데 소장님 혹시 그산그 그 집이 장금을 조정지역 일대 친 그거는 혹시 거주요건은 충족을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모든 그 유튜브를 보고 질문 주시는 내용들은 유튜브를 꼼꼼히 들으시면 그 안에 답이 다 들어 있어요 들어있고 그 답변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것보다는 그 국세청 홈택스나 어 아니면 민원 마당이나 이런 데 정식으로 질의를 하셔가지고 인터넷으로 어 각각 이제 본인의 그 사례를 정확하게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을 받아 두시는 게 훨씬 더 빠른 지름길입니다. 어 그런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부수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좀 괴롭습니다 제가 <웃음> 저는 세무사도 아니구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에서 중개를 하는 그런 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드린다는게 제가 100% 정답이라는 전 확신도 없구요 세무사 아니고 부산에서 중개를 하는 그냥 공인중개사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에 대한 전화를 기다립니다 저는 <웃음> 그게 제 본분이겠죠. 너무 세금에 대한 상담, 두기로 어, 묶였는데요. 조성으로 묶였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전화가 너무 심하게 많아서 정말로 조금은 조롱소장한테 그런 전화는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셨던 그 내용 잠깐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문부터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입니다, 요건. 1세대 1주택의 범위, 이렇게 돼 있는데, 어, 89조 1항 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이래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2년, 갈로안을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2년, 이상인 것. 2년 이상인 것. 그리고 또 갈로가 여기서 어디까지 되느냐 하면, 여기까지죠.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갈로 안에 뭐가 있었냐? 이랬더니, 주택법 63조 2항 1호, 1호 제2, 제 63조의 2, 1항 1호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어, 만약에 8항 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찾아봐야 될 법이 너무너무 많네요. 이거 다 생략하고요. 앞에 거 오늘은 핵심만 다른 핵심만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래 돼 있는데 조정지역에 있는 거뭐 아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유기간 이걸 정해놓은 것들입니다. 어, 그런데 다만 1세대가 양돌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보유도 2년 안 해도 되고 거주도 이거는 2년 안 해도 되네요. 아니면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는 2년을 해야 되지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거는 5호를 살펴볼 거거든요. 아까 1호 2호 3호는 보유도 2년 안 해도 되고 요런 거였었습니다. 뭐 민간 임대 뭐 이런저런 거예요. 그다음에 뭐 수용되고 하는 거. 그다음에 어 3호는 어 부득이한 그 경우. 요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 2년을 보유 안 하고 거주 그 2년 안 해도 해당 해주는 그런 요건이고요. 어 오호가 뭐냐 했더니 요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제가 그냥 말로만 답을 드리는 것보다 154조 5호를 안 보세요 하고 제가 아까 답을 드렸거든요. 1항 5호를 154조 1항 5호거든요. 보면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에 공고가 있었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했다 했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정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계좌이체를 했다든지 이런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어,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조정으로 묶이기 전에 계약했고 계약서 썼고 돈 보냈고 그리고 잔금은 조정 묶인 후에 잔금을 치는데 계약을 요전에 했대서 전부 다 거주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법 조문대로 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 잔금 전에 어, 어, 그 어, 계약 조정 전에 계약을 했고 잔금 전에 조정이 묶여도 2년 거주하는 걸 적용 안 받느냐 무주택이던 사람이 새로 산그집 계약서 썼던 요집딱 하나만 있는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입니다. 애매해하고 헷갈리기 좋겠죠. 보면 내가 그냥 원래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으로 몇년 뒤에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나를 샀는데, 뭐 대출도 받아가 살려고 이제 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 계약을 딱 했어요. 조정이 묶였어요. 잔금안 쳤어요. 나는 다른 일주택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집이에요. 물론 이건 비가세로 팔 거예요. 요때 계약했어요. 조정 묶였어요. 잠금 후 조정 후에 쳤어요. 이분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새로 사는 집 안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무주택이 아닌 분은 어떻게 해요? 154조 1항 5호에 의해서 무주택자만 모든 세대를 다 통틀어서 딱 사는 요집 하나만 있는 경우에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에 거주 안 해도 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수사님들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요, 고대로입니다 유튜브에 전화번호를 올려놓으니까, 정말로 막 청구에서 전화가 오니까, 예. 진짜 미치겠습니다, 제가. <웃음> 그리고 막 지역주택조합, 이런 문의 전화가 너무 많고, 예. 저는 지역주택조합 직업도 안 하고, 예, 권하지도 안 하고, 아예 박도 안 해놨고, 공부도 안 해놨거든요. 예. 지역주택조합 제발 전화하지 마세요, 초롱부동산에.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답을 못 드려요. 그런 경우에 질문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 그냥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저도 더이상 답을 못드려요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고 파는 전화를 주세요 <웃음> 부산이 조정으로 묶인 이후에 굉장히 좀 조용해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역 묶이기 전에 초기 진도에 진입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어 그런 물건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무피로살수 있는 물건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어 괜찮네 이렇게 싶은 것 많이 있어요. 어,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매물만 한번 싹 모아서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한번 보고 일단 내일 그 멤버십 그 라이브 방송을 할 텐데요. 어 내일부터 하는 멤버십 그 라이브 방송은 여태까지는 멤버십 분들한테만 이렇게 라이브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거는 그 멤버십 회원분들은 계속하여 볼수 있도록 제가 올려놨었어요 영상을 근데 이제 조금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보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 수요일 9시에 라이브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뭐 라이브를 굳이 들어와서 안 들어도 늘 들을 수 있다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겠죠. 실제 라이브는 그 안에서 질문도 주고 받고 어, 그 안에서 어떤 에너지를 같이 모으려고 그 자리를 잠깐 만드는 건데 그래서 좀 바꿀까 합니다 일단 라이브는 어, 전체를 상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어, 공개 그걸로 라이브를 하고 그렇게 공개로 라이브를 한건 그 라이브 그 순간에 들어와가 들으시는 분들은 어, 멤버가 아니어도 들으실 수 있지만 그 라이브 스트리밍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듣는 거는 멤버십 분들한테만 오픈해서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바빠서 그 라이브를 못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그 멤버십 안에 전용으로 제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올려놓고요. 실시간 방송을 하되 실시간에 딱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만 일반 분들은 보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보시는 거는 멤버십 분들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면 그래도 좀 어, 멤버 분들 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에너지가 모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그 시간을 맞춰서 듣는 분들은 또뭐 굳이 멤버분이 아니시더라도 어 일부러 또 알림을 해 놓으시고 구독을 해 놓으시고 어 챙겨야지 만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월월뭐4 9 9 0원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사실은 어. 그렇지만 그 어떤 그 선을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둔 최소한의 금액이었거든요. 그 커피 한잔 후원해놓은 금액이 그리고 꽤 여러분이 지금 이미 멤버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도 늘또 초롱 소상을 응원해주시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늘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혹시 문의를 주실 때는 그냥 유튜브 구독자입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멤버이신 분들은 멤버십 회원입니다. 하는 걸 밝혀주시면 제가 좀더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내일 라이브는 전체를 상대로 9시에 할 거고요. 지난 후에 들으실 수 있는 것은 멤버십 분들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데 또 모르면 이걸 거주를 하나 안하나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질문 받은 김에 이걸 정리를 해드렸고요. 무주택자만 계약이 조정 전에 했다면 거주를 안 해도 되지만 2주택이신 분들은 2주택 이상인 분들은 잔금대 조정이면 새로 산그 집도 거주요건 2년 충족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초롱부동산 멤버 가입은요.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뭔가 좀 혜택을 더 드릴 게 없을까 하고 늘 예는 쓰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